이를 아니 렉 때문에 끊겨서 뭐 플레이가 이거 뭐 하고는 제대로 하는 거 맞나 모르겠네. 다들 괜찮긴 떴었나? 네, 일단 골드랜드 합쳐야 됐어요, 무조건. 야, 사비송 많잖아이거 어디 쓰렀어요? 어, 드그드좀좀하다 피발리를잘했었어야지 <웃음> 야, 여기 치면, 잘기 치면 돼. 여기 여기 치면 여기 치면 돼. 여기 치면 돼. 아지 자식이 종룡을 짜가마끝콧나는줄 알고 그냥 걔를 내키고 우리지 키우면 끝나는줄 알고 그냥 멈출수 대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? 중매댁 쪽으로 가는 게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. 근데 이거 내가 할 만한 가 이거 물방맹이좀 중요한 거 같기도 하고, 아 이거 얘가 좀 중요한 거 같기도 하고. 어, 나쁘지 않게 잡았어. 자, 다음 너의 자질을 보여줘. 야, 시원하다. 어, 사바나 사자 두 마리. 엄마곰의 버프를 받을 미쳤다 그냥 와 뭐야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그냥 미쳤다 미쳤어 보여줘 너의 자질을 보여줘 와, 시원하다 와 시원하다 30댐 얼음방패 컷 저거저좀 어떻게 하세요 아니 이런 일단 일단 일단 쉬어 함유를 고르고 아니 두명 갔어 <웃음> 아니, 잠깐만 아 근데 진짜 이거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? 야 낭만이나 실현하자 이거 어차피 내 생각엔 뒤졌거든요? 아 어차피 미래가 없어 미래가 낭만이라도 한번 보고 가자 당신에게 미소 낭만 풍수사 죽었잖아 문제는 진짜. 어 씨바 미쳤어 어, 야, 낭만은 진짜 미쳤다. <웃음> 낭만. 어, 미친 낭만. <웃음> 하, 황금나디나가 안 나오네. 오, 야, 이거 안 죽는데? 오, 다운트. 한타 개판 났네. 일단. 이겼다, 이겼다. 죽을 것 같은데? 아, 안 죽었어. 빨리 나디나 황금 만들자. 개 이쁘다 그냥 완전 이쁘다 레전드 진짜